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질하던 유부남 제이덕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일하게 원주에서 덕질을 할수 있는 그곳 바로 원주에 있는 나이스토이를 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주에서 유일한 피규어 매장은 아니지만 피규어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은 나이스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루야랑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도 어디를 갈까 하다가 오늘은 제 아들을 데리고 덕질을 하러 나이스토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가서 혹시나 그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아냐 피규어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해서 제 책상 위에 전시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어... 왜? 손? 너, 너 취향은 아니야? <웃음> 잠깐만 이따가가 이따 와 돌겠다 어디가? 여기에서 또왜 올라가? <웃음> 아. 내려가자. 손. 어. Nope. 안 돼, 안 돼,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일로 와, 일로 와. 제발, 친구야. 어. 와, 오야, 제발. 아빠 재산을 지켜 줘. 뭐 하나 골라사 줄게. 그거 사고 싶어? 자, <웃음> 갈 거야? 야. 아 진짜 <웃음> 아, 우자나한 우린... 해볼까? 다 근데 니까 똘똘 는게 얘네 둘이니까 게임 사니까 연관이 있어 도무지 널 내리고 <웃음> 아 근데 확실히 아기를 데리고 덕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네요 매장 안에 유튜버 규애 님도 계셨고 그 일행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매장 구경을 하면서 스파이 패밀리 아냐 관련된 피규어나 굿즈를 좀 사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혼자 조용히 덕질을 하러 가야 될것 같네요 아기와 함께 덕질하기 실패입니다 그럼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